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민법총칙편 조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민법총칙 조문은 세세하게 출제되는 편이니만큼 조문을 상세히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재에서는 조문에서 나오는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공부시 참조하시면 더욱 효율적이겠습니다. 조문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률 용어를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고 조문만 쭉 읽어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 성실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